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간만에 목소리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막 없이 목소리로 할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2, 23시즌 유니버스 패치 V4가 나왔습니다 V4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분데스리가의 추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받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요, 이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해당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해주셨다면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편집에서 여러분들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받은 파일에서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받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보이는 경로 여기는 기본 경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팀 가져오기 누르면은 지금 나오는 화면에 만약에 제가 보여드린 경로가 안맞는 분들은 여기에 자신의 경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플스5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그 usb 상단 최상단 w e p s 란 폴더 안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폴더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폴더가 그냥 기본 설치 시 나오는 거고 혹시라도 설치 경로를 바꾸셨으면 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로가 나오니까 이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이 경로에 웹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예전에 패치를 하셨다면은 이런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싹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V1, V3, V2 하셨던 분들 상관없이 그냥 덮어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시즌 V4 파일 파일을 여러분들 열어가지고 이렇게 웹패스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암호는요 한글로 타이거 익 쓰시고 네 번째 버전이라서 4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복사가 되었고요 이제 게임 화면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 메뉴에서 이제 편집으로 들어온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정 편집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하시고요 네, 팀 가져오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경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파일들 모두 다 세, 어, 체크를 하시고 세부설정 진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 보였겠지만 미국 MLS 리그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어, 포르투갈 리그 그 다음에 분데스 리가가그 다음에 LADBG의 네덜란드 리그가 이제 V4에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모두 다 체크된 상태에서 세부설정으로 진행하시고 선수정보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이미지 파일 덮어쓰기 모두 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거 가는 동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된 다음에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요 팀이 꼬여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팀 배치 특히 라리가에서 팀 배치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것까지 안내를 받으시고 네, 여러분들 마스터리그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V4까지만 해도 웬만한 마스터리그 여러분들이 즐기는 네, 양대 유럽리그 5대 리그까지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180개 남았는데 요거는 시간이 걸릴테니까 빨리감기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났네요 자 그렇게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났으면은 이제는 팀 가져오기 밑에 대회 가져오기를 해주십니다 요것도 한 5분정도 걸리니까 모두 다 체크하고 세부설정으로 진행 그 다음에 덮어쓰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2분 걸릴 것 같은데요 요것도 빠르게 감기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그 댓글 주신 내용들이 다영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사실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 질문하시기 전에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해 드릴게요 있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게 상당히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 한동안 다갔네요 그냥 이야기 계속 해도 되겠는데 <웃음> 네 지금 53개 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이전에 혹시라도 22, 23시즌이 아니라 예전 어... 그... 패치를 갖고 계셨던 분들 12, V12 이런 패치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클린 패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까 클린 패치 영상 참조하시고 클린 패치한 후에 어... 이 V4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22, 23시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덮어쓰기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져오기 4분에게 네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거 하나 남아있다 그랬는데 바로 출전팀 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2브리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아는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그냥 패치가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직접 패치를 해주셨는데 유럽 누르신 다음에 이제 군대 3가는 다돼 있고요 자 라리가 스마트뱅크 이게 2부리그 인데요 2부리그에1부리그 팀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라리가 산탄데르 이게 1부리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없는 팀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바꿀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바꿨는데요 어 바꿨군요 아 바꾼 팀이 이미 있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안 바뀌어 있다면은, 알라베스, 그 다음에, 아이바르, 그라나다, 그 다음에, 후에스카, 레반테, 뭐, 이게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이 멤버, 이 팀이 모두 다 여기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로나, 알메이라, 에스파뇨, 마요르카, 라요, 발라, 카놀라, 라요 있죠, 라요. 바에 오카 바에 카놀라.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없는데, 지금 제가 아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팀들이 다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은이 2브리그에서 팀 명단 확인해 보시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V4에는 2브리그는 패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엉망으로 돼있지만 이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로운 패치가 또 나오면 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데스리가도 이런 식으로 다안돼있다 그렇게 어, 확인이 되면은 여기 기타 유럽팀에 아마 분데스리가 팀이 있을거예요 여기 가셔서 분데스리가 팀으로 바꾸시고 어, 게임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 출전팀 수도 이렇게 18, 20, 20 이렇게 돼있는지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패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아 입이 꼬이는데 가장 최근에 그울버햄튼에 옛날에 아주 강력했던 선수 있죠.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들어있나 없나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들어있죠. 네, 최근 이적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어, V4, 제가 배포하는 V4에는 얼굴까지 수정한 한국 선수 얼굴 수정한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기시는데 조금 더, 어, 박진감을 느끼고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니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메뉴에 이제 카세미로 들어와 있는거 먼저 보시고요. 자, 카세미로 어딨나? 네 여기 있죠. 카세미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가진 팀은요. 유니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딱한개 정도 자리가 있어서 유저가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추가 유니폼이 4번이거든요. 4번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추가된 유니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프렌들리 매치 하거나 할때 라이센스가 있는 팀 옛날 유니폼이다 하면은 4번 유니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4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즐거운 위닝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V5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다운로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익바 안녕